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잘 지내면 좋겠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 남자도 여자와 어떤 순간엔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자에게 불만이 생겨서 헤어져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와 헤어지려는 생각이 들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는 중이라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헤어짐의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고요. 지금 헤어지려는 상황에 직면해 계신다면 내 남자가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근원을 알고 접근하면 해결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요 여자인 내가 남자를 힘들게 해서 내 남자의 지친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예요. 언뜻 생각하시면 요 되게 못된 여자들이나 갑질을 하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이런 여자의 기준보다 남자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름 상냥하게 남자를 대했고요. 딱히 갑질을 한 것까지도 아는데 남자가 어떤 순간에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이 사람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갈등이 생겨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고집을 피우거나 때를 쓰지도 않고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고분고분 잘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난 이런 대화를 하면 늘 슬피 울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의 대화가 잘 마무리된 이후에 내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에게 처연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자꾸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남자의 마음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남자의 마음의 불편함은 요내 여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90% 이상은 요 나는 갑질을 한 적도 없고 못되게 구는 게 아니니까 내 남자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지 않는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남자의 90% 이상은요 내 여자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걸 보시고 내 남자에게 내가 너한테 이런 여자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아마 나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90%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요 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단순히 혹해서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겠죠.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요. 헤어지고 싶다 라기보다는요. 헤어져야 되나? 라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요. 나하고 헤어지지 않고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남자가 진짜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한테 욕먹을 게 너무 뻔하거든요. 내가 다른 여자에게 끌리는 너를 용인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를 정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격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렇게 호기심을 불러오는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와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자인 내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히 씁쓸한 기분이 들 텐데요.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 가장 안 아프고 힘들지 않은 이별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쓰레기를 자동적으로 걸러낸 행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난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따위는 절대 생길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요 여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인들이 꼭 한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남자에게 힘든 시기가 오거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남자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별을 고하는 것에 대해서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남자가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멋진 척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여자를 사랑했던 것은 맞는데요 자기 상황이 안 되니까 내 여자에게 잘해주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좋았던 기억마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드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해주면 되잖아. 더 노력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자 머릿속에는 요 연애와 일이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일을 빨리 해결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남자 딴에는요. 진지하게 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배려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폼 잡는 생각으로 몰려 간다는 거예요 이세 번째 상황은 요 남성분들을 합리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자인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게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난 그런 핑계를 내는 남자하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 번째 이유가 요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이유기도 하고요. 이별 후에도 내가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남자는요. 보통 나와 이별하기 전에 나한테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세 번째 이유로 여자와 이별을 고민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합적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권태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꼭 권태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권태기도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기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혹해서 그냥 이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라면요 나도 그 남자가 쓰레기라는 판단이 확실 히 되니까 별 감정이 안 섞일 수 있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지치거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요 나와는 다른 성향의 다른 성격의 여자에게 끌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와 감정적인 충돌에서 지쳐가고 있거나 나와 루즈한 감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일적인 부분도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이 형성된다는 건데요.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헤어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더해지면서 헤어져야겠다는 생각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남자가 여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헤어지자 라는 통보를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선 상당히 충격이 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남자라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쿨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남자를 좋아하고요 그 남자를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싶다면요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의 연애를 돌아보면서 내 남자가 왜 나하고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나도 그 사람을 잡으려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또 만약 그 사람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때에도 이렇게 같은 상황을 반복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나하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남자는 아마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하게 될 텐데요. 내가 남자에게 질문한 마음이 식은 거야? 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와 헤어지고 싶다는 거지. 나한테 질렸다는 거지. 와 같은 애정의 유물을 가리는 거라면요. 남자가 생각해서 나한테 대답하는 것은요. 너한테 잘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가 힘들어질 것 같아.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와 같은 예전보다는 뜨겁지 못한 자기 마음을 식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애정의 온도를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헤어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 지금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싶다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왜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잘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